새해 hey,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이민년 새해 1월 3일 초롱공인TV 소장 방위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음, 올해는요 우리가 흐름을 한번 부동산 흐름을 2022년도 예측을 하려고 해도 부산지역은 나와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를 않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뭐 내년도 전망이나 흐름이나 뭐 이런 걸 짚어놓은 신문, 뭐 뉴스, 뭐 각종 언론들, 자료들은 거의 다 서울과 수도권에 다 치중이 되어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인구에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다 치우쳐 있죠. 어, 그렇지만 우리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어, 부산의 수치도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 수치를... KB부동산 시세에 작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 말까지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 또 작년 하반기 자료를 한번 훑어보면 그래도 가장 근접한 최근 6개월간의 추세를 우선은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부 정책이 어~ 또 작년 정책과 뭐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든지 어~ 이럴 경우에는 이 추세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이 추, 추세가 어~ 흐름이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어~ 대출을 대폭 완화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 그~ 다주택자 양도세가 어~ 중과가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핸드 어~ 대출이 완화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다주택자의 그, 다, 그, 중과, 양도세 중과 완화만으로는 매수의 폭이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그거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매물도 나와 있는 게 있지만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한 것 때문에 어 사고 싶어도 어 총알 장전이 안 돼서 총을 못 쏘는 거죠. 어 실제로 그런 장에 와 있기 때문에 올한 해도, 어, 대출 규제 완화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에는, 어, 요, 보여드릴 요 추세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먼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는 부산장에, 부산입니다. 부산장에, 부산지역입니다. 부산지역에. 부산지역에 요 7월 5일부터 요 12월까지 쭉 추세를 어 흐름을 짚어 놨는데요. 먼저 색깔로만 보면 어, 여기 앞에는 그래도 좀 짙은 색깔들이 있죠. 짙은 색은 매매 그순감 지수가 높은 겁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여기는 거의 색깔이 거의 뭐 이제 중립에 와 있죠. 상승이 아닌 중립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마이너스 폭이 깊어지면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떠 있는게 있네요. 강서구에 이런 마이너스들이 많아지면 이제 또 파란색으로 차트가 바뀔 뭐 그런 색깔을 나타냅니다. 뭐 이렇게 색깔로만 전체를 해놔 놓으면 우리가 또다 훑어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 그래프를 해놔 놓으면 추세를 한눈에 알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가 7월 5일이고 여기가 12월 27일 주간이거든요. 큰 흐름으로는 물론 잔잔한 오르막 내리막은 있지만 큰 흐름은 밑으로 화향 안정세죠. 화향세입니다. 그렇죠? 매매정감치수가 어, 요게 2022년 언제까지냐면 2020, 아, 2021년 7월 첫주부터 2021년 12월 마지막 주까지의 전체 흐름이 이렇습니다. 밑으로 하향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계속 중간에 대출도 규제하고 이러면서 어, 이렇게 막 살아있던 이 추세들이 어, 갑자기 대출이 규제되다 보니까 흐름이 그냥 한번 탁 끊겼어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고 나면 대출을 풀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에 이게 그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세정감도 한번 볼까요? 전세정감 역시도 똑같이 뭐 7월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매매보다는 어 여기 보시면 매매보다는 요,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들 하죠. 아까 매매는 차트가 요거보단 좀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요러, 요렇게 로요 내려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그나마 요 매매보다는 좀덜 하지만 그래도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면 밑으로 조금 내려와 있죠. 어, 당장 소롱부동산이 있는 요 인근에 어, 대연로테 캐슬 레전드 그, 뭐, 오구타입 전세만 해도 4억 2천, 4억 3천 하던 그런 매물이 3억 7, 8천 대 정도까지 한 4, 5천 정도는 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 있는 실정입니다. 뭐 가을, 작년 가을은 그래도 이사철이었지 않습니까? 어, 그래도 많지도 않았고, 있다 해도, 거래가 있었다 해도 어, 굉장히 좀 수치가 작았었습니다. 어, 그런 그게,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위에는 처음에는 색깔이 좀 진한, 진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내려올수록 어, 색깔 어, 상승 쪽의 색깔은 연해지고 점점 그냥 보합에 가까운 어떤 그런 색깔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kb 부동산 시세의 큰 차트 흐름이었어요. 그렇다면 뭐 한국 부동산원은 뭐한 군데만 살펴볼 게 아니라 한국 요 부동산원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어, 여기도 주간 그 시세 동향입니다. 부산지역이 뭐 어, 당장 11월 12월 내려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수치는 어떻게 해요? 줄어 있죠. 폭이. 폭이 다 줄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폭은 줄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 제가 10월 11일로 해놨는데요. 이걸 7월로 한번 늘려 볼게요. 7월 첫 주부터 자 부산지역에 한번 가볼까요? 부산입니다. 처음 7월에는 수치가 지금보다는 높았었어요. 뭐 0.27 뭐 이런 수치들도 있고 0.20, 0.27 막 이런게 보이죠? 심지어 해운대구는 0.52도 보입니다. 보시면 이 수치들 한번 보세요. 해운대 0.52 남구 0.2 7월 첫주입니다. 7월 첫주 동구 0.18 이런식으로 꽤 높죠. 동래구 0.27 서부산권에 0.29 이랬던 수치들이 어, 같은구에서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같은구에서 옆으로 쭉 이렇게 옮겨보면요. 10월, 11월 쭉 가면 마지막 주에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시면 마이너스 된 파란 차트도 있어요. 이 얼마 만에 보는 마이너스 쪽 차트입니까? 그동안은 전국이 이렇게 쭉 훑어보면 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일색이었습니다. 그랬던 게 폭이 점점점 줄더니 12월 달에 들어서는 뭐 0.1, 0.5, 0.2, 뭐 높은 데가 0.8, 뭐 이런 정도입니다. 원래는 0.5까지도 있던 게 굉장히 폭이 많이 줄었죠. 요거는 한국부동산원 지금 데이터입니다. 어, 이런 것처럼. 과연, 그럼 소장님, 어, 작년, 어, 하반기, 한 6개월을 보니까 어, 수치가 전반적으로 밑으로 하향 안정세 쪽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 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 이게 작년 상반기나 부산이 조정 처음 풀렸을 때처럼 어, 가파르게 뭐 빨간 쪽으로 어, 전환을 할 것인가 어, 그건 그렇게 할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은 대출 규제 완화가 돼야 된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 1월부터, 어, 이제 뭐 주담대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어, 2억 이상 뭐 주담대가 있고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어, DSR이, 차주별 DSR 적용해서 40%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그게 7월이 되면 1억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차주별 DSR이 적용이 되고, DSR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모든 대출이 다 포함이 되고요.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분모에 소득이 오기 때문에 소득 대비 상환능력이 얼마냐 이런걸 보기 때문에 소득증명을 하는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해져 있습니다. 어, 정부에서는 어, 뭐 전세대출이나 이런건 보니까 뭐 5억까지 5억 한도로는 보니까 지방같은 경우에 매매전세가가 9억 이하이면서 어, 그럴 경우에는 대출이 5억까지 어, 그런 대출은 되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있냐면 이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오늘 대출 상담사분들이 주고 가신, 주시고 간이 자료에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이자가 싼게 3.67%예요. 그러면, 어, 보통, 어 쉬운 예로 그냥 레전드에 지금 전세 나와 있는 게 3억, 뭐, 8천, 3억 7천 이런 게 있거든요. 3억 8천을 잡고, 요 곱하기, 요거 예를 들어 뭐, 0. 한, 70% 된다라고 볼까요? 70% 하면 2억 6천 6백 정도가 대출이 되네요. 그럼 곱하기 3.67% 나누기 12달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이자가 81만 3천원 이게 5구 타입 기준이에요. 그럼 8사 타입은 전세가 5억 2천씩 이렇잖아요. 그럼 5억 2천 5억 2천에 만약에 뭐한 70%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곱하기 어 3.67% 나누기 12달 하면 선세자금 대출 받은 거 이자가 111만 3천원 정도 선이에요 음, 이러다 보니 선세자금 대출이 무주택자들한테 지원이 되어서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월세 뭐 100, 150 이렇게 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의 금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 주기로 부동산의 어떤 그 가격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격의 흐름이 금리가 상승을 하면 어 그게 한몇달 뒤에 빠르면 한 6, 7개월 몇달 뒤에 금리 인상된 그 여파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 저금리로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이랬을 때는 기준금리도 내려간 데다가 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금을 굉장히 많이 좀 풀었던 그런 게 한, 한꺼번에 겹쳐서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고요. 었 기존 아파트들이.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어 있죠. 내년엔올해 이미 내년이 아니고 올해네요. 어, 올 상반기에도 아마 두세 차례 정도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어, 이게 이 여파가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어, 당장 대출이 된다 해도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고 그걸 다 감당을 해내면서 어,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여의치가 이제 않고 어, 그러다 보면 어,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매수의 폭이 넓어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기존 아파트는, 뭐, 물론 제 개인적인, 뭐, 견해입니다만은, 거래가 더욱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 DSR, s 차주별 DSR까지 적용되는, 어, 올해 뭐, 1월, 7월, 이 대출 규제 강화된 요 정책을 적용을 하면, 대출은 해주기는 해주대. 소득 많은 사람이 받아가고 그 다음에 현재 대출이 별로 없는 사람이 받아가고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집이 여러 채 있고 투자관점에서 내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집을 더 사고 이런 거는 거의 불가하도록 되어 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뭔가 잔잔한 걸 팔아서 적당하게 자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걸 덩치 큰 아파트를 사러 가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고요. 오히려 어, 적당한 금액의 여유자금 어느정도 보태서 저축한돈 어느정도 보태서 어,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지역 그 다음에 재건축지역 어, 재개발 재건축도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미 프리미엄이 10억에 육박하고 뭐 7, 8억 정도 줘야 되고 이런 건또 마찬가지로 기존 아파트처럼 그건 또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의 돈을 준비할 자금이면 기존 아파트의 거래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어 이건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사는 집이 이미 해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엔드 여유자금을 그 정도 열수 있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덩치큰 거래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어, 차라리 아파트 하나는, 어, 그 집을 또 담보로 내가 다른 집다 처분하고, 어, 대출을 안고 실거주하러 들어가면, 거주가 해결이 되고, 어, 또뭐 매물을 살 수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어, 그것마저도 아까처럼 DSR까지 적용하면 쉽지 않다 했잖아요? 그러면 관리 처분 인간한 등치큰 그런 피가 뭐 7억, 8억 이상 넘어가는 거는 안 쉬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 초기 지역에, 잔잔하게, 최대 뭐한 2, 3억 안쪽,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어, 1억에서 한 1억 5천, 더 낮으면 7, 8천에서 1억 정도 선. 그런 정도 구역의 매물들이, 그건 거래가 대출 규제와 뭐큰 영향 없이, 오히려 뭐 그런 풍선 효과로, 큰덩치의뭐 아파트나 프리미엄 덩치가 큰 재개발 구역에, 어, 진도가 나가 있는 2, 3년 뒤에 뭐 입주가 가능한 그런 거에 들어갈 자금들이 잔잔한 재개발 구역들로 오히려 분산해서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특히 아까처럼 뭐 어, 취득세라든지 뭐 이런 그 중가가 없는 어, 그런 재개발 지역뭐 도로 매물이나 뭐 날대지 매물이나 이런 어, 건뭐 각자의 자금이 준비되는 선 안에서는 훨씬 더 거래가 좀더 쉬울 것 같고요. 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뭐 양도세 중과 완화해주는 게 대선과 맞물려서 뭐 그게 풀어져 준다고 라 하면 뭐 양도세가 중과돼도 취득세 중과가 풀리지 않으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규제가 또 그대로 있죠. 뭐 양도세 중과가 풀리면서 아주 건매물처럼 풀리면 어, 매매가액이 확 조정된 게 나오면 취득세를 중과로 지급을 하더라도 피조정 안된 취득세 중과 안되는 매물과 비교할 때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매물은 또 거래가 되겠죠. 올 한해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대출 금리가 높아서도 대출을 해줘도 이용을 하기가 예전보다 수월치가 않고 어, 그 다음에 대출을 또 풀어주지도 않을 그런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덩치 큰 매물은 계속 조용할 수 밖에 없다 근데 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다 그런 분들은 프리미엄이 조정이 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덩치 큰 관리처분인가 난 지역에 동수 추첨까지 한 곳에 그런 재개발 매물들은 음, 그러면 내 집을 한집 하나를 양도세 완 안할 때탁 팔았죠 어, 뭐 중고 안 해준다 해서 예를 들어 팔았어요 그 자금이 확보된 분들은 아까처럼 그렇게 나오는 자금이 대출을 안 받아도 수평이동해도 될 만한 그런 재개발 구역에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대출이 없어도 거래가 움직일 수 있는 덩치의 아파트들. 그러면 기존 구축도 괜찮은 곳들은 그런 풍선 효과가 뭐 실거주까지 겸할 그런 인프라 잘된 곳에 뭐 그런 아파트들. 음, 뭐 작은 평수들. 뭐한 4, 5억대. 그 정도까지는 또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뭐 그런 곳이 뭐몇 곳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조금 이런 진도. 그런 구역들에 입지가 괜찮은 곳들 아니면 뭐곧 구역이 지정이 될뭐 그런 사타가 통과된 어, 그나마 다른 선진입보다는 진도가 좀 안정적인 곳에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을 매물들 주택수에 들어간다 하면 급매처럼 가격이 좀 조정되어 있을 그런 매물들 어, 그런 건 내가 현금을 은행에 넣어 두는 것보다는 그런 투자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찾아보셔야 될 그런 한 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아직 큰 추세로는 아까 차트에 보셨던 것처럼 이 엑셀 차트에 보셨던 것처럼 이 추세가 아직은 돌아선 게 아니잖아요. 큰 흐름에 큰 흐름에 이 추세는 밑으로 하향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어, 요런, 뭐, 어떤 매매 증감 지수나 이런 게, 어, 추세가 돌아서는 건 아닙니다. 요게 추세가 돌아서는 움직임이 보이고, 뭐, 그럴 때쯤엔, 뭐, 또막 서둘러서 뭐, 기존 큰 아파트들, 뭐, 이런 걸 또, 뭐, 매수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잔잔한 것들 위주로 먼저 올한 해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해이지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또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흐름과 추세에 좀 참고 하시고요어 그리고 오늘 이제 어, 오전에 이제 잔금을 두건을 치던게 있는데 그 잔금을 치러 오셨던 매도사장님께서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런 부동산에는어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하나라도 뭘좀더 배우고 싶어서 뭐 이것저것 질문을 제가 더 많이 드립니다. 차도 한잔하면서 이제 질문을 드리다 보니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잘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부동산 데이터도 들여다보시고 매물 검색도 하시고 각 구역별 자료 데이터들을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한 분야에 잘하고 제대로 하고 수익을 내고 어, 그런 분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따라만 해도 키다리 아저씨 어깨처럼 어, 같이 또 더불어 함께 갈수 있는 거죠. 어, 항상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투자의 기회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노력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그건 기본이고 앤드 그거 플러스 어,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 어, 그리고 또뭐 그런 걸 가이드해 줄수 있는 어, 그런 부동산 뭐 한두 곳 정도는 어, 또좀잘 지내시고 자주 소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 그건 저절로 그런 기회들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어, 이 새해에는 또 초롱 부동산 소장인 어, 방이선이가 <웃음> 그런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많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동산 소장이고 싶은 소망이에요. 올해 한 해도 유튜브에서도 또 좋은 정보로 서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면서 정보도 나누시고 또 갖고 계신 노하우도 보따리도 좀 풀어놔주시고 또 제가 아는 건또 미흡하지만 아는 건또 보태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기회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초롱부동산에 나와있는 매물이 광안 3구역의 부속토지예요. 부속토지인데 그건 곧뭐 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3억 2천 정도는 계좌를 주실 매물이 있어요. 원래 3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어, 어느 분이 하신다 해서 금액 조정만 덜렁지금 해놨는데 도딱도 <웃음> 결정을 안 하시네요. 아, 그래 좋은 매물이 하나 있고 음, 그 다음에 광안 5구역에 어, 원룸인데 2억 5천짜리 건매도 하나 있습니다. 2억 7천짜리도 있고요. 어, 3억 2천 5백 정도면 가능한 또 투룸도 있습니다. 그건 전세가 한 1억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2억 2천 5백이면 되죠. 어, 그런 매물도 있고, 어, 그리고 뭐 대연상구역 안에도 84타입이 또 건매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매물도 있고, 그 전화주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뭐 블로그에 오픈해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픈도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건매물이 있고요. 어, 그 84a타입, 그다음에 99b타입 다 괜찮은 매물이 있습니다. 59a타입도 있고요. 어, 그 다음, 간만 1구역에도 어, 101, 107B 타입이 프리미엄 2억 5천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프리미엄을 많이 조정을 해놓은 좋은 물건입니다. 어, 큰 평수는 나중에 입주하시고 나면 또그 가치를 다 아시게 됩니다. 그 대단지로 그 단지가 형성이 되고 나면 통상 입주장 때 물량 소화 때문에 완전히 골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입주 다 하시고 인프라 다 구축되고 그리고 나면 프리미엄 2억 5천에 그걸 살수 있겠습니까? 간만 이런 조합은 분양가도 굉장히 싸거든요. 890만원인가? 한800 몇십만원 정도 됩니다. 조합은 분양가가.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그냥 미리 투자를 해두시는 그런 거 거죠. 그런 이것뿐만 아니고 좋은 매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초롱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오픈해서 또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한 해는 대출 규제가 다시 뭐 완화가 다 되어준다 하면 DSR 적용하고 뭐 이런 거다 없애고 원위치로 갖다 놔준다 하면 부동산은 또뭐 불장이 되고 날아갈 거예요. 근데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은 그냥 전른발이 그거예요. 뭐 아무리 뭐 양도세 중과 완화해줘도 어, 양발이 다 건강하게 뭐다 해야 뛸수 있지 한발만 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열심히 뛰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 잔잔한 금액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어,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하시면서 또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초롱부동산 유튜브는 구독은 보실 때마다 누르면 한 번은 구독됐다가 한 번은 풀렸다가 이렇게 됩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눌러놓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밑에 댓글 그, 어, 그 설명란을 클릭하시면 그 밑에 단톡방 들어오시는 링크도 그 위에 올라가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어, 그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올해도 재개발과 관련된 뭐 어떤 세금 관련 뭐 하도 자주 바뀌어서 뭐 어느 게 정답입니다라고는 뭐 말씀드리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정확한 세금은 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정석이고요. 참고로 옆에서 가이드해 드릴 그런 도움은 옆에서 드리려고 저도 공부하면서 예를 쓸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매물로 서로 인사 나누고 찾아뵐 수 있기를 새해 한해또 소망해 봅니다. 가족들 다 건강하시고 새해도 대박 나시고 원하시는 꿈다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